그러면요거는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 바로 인천종합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1월 3일 화요일이었고요 이제 시간은 점심을 살짝 지난 1시경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여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랑 조금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장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같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달라진 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하신 날이 이제 평일 점심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 주말처럼 북적북적거리진 않고 이제 조금 어, 손님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꾸미 이제 겨울 쭈꾸미인데 야들야들하니 이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괜찮은 그런 낙지도 있었고요 뭐 꽃게 종류 같은 경우는 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조개가 요새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 그래서 요 가격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폐류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산지 표시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어, 그런데 이 원산지 표시를 보려면 엄청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물론 잘 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소비자가 당연히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수입산 원산지는 안 써있고 전부 다 맛있는이라고 써있어요. 원산지가 맛있는인 거죠. 근데 반면에 국산 같은 경우는 국산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도 원산지에 국산은 국산만 써있고요. 나머지 맛있는이라고 써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잘해놓은 점포들도 있습니다. 국내산인지, 뭐 노르웨이인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인지, 또 원양산인지 이렇게 잘 써놓은 데도 있죠. 근데 시장이 좀 이렇게 달라진 점이 또 뭐가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가격표를 붙여놓은 점포들이 예전보다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얼마짜리구나 얼마짜리구나를 아, 알수있을까 예전에도 좀 있었긴 했는데 그 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 재래시장이 물건 값을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격 표시를 좀 해놓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품목들도 이렇게, 이제 어느 이제 국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써져 있는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가격이 적혀 있으면 좀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건어물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표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니까 그러니까 국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국산이라고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표시 이제 기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및 가공 원산지 표시라는 책자를 조금 봤고요. 여기 이제 표시 대상자는 뭐 수입한 사람, 통신판매하는 사람, 아니면 보관 및 진열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국산일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이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산, 뭐 충청북도, 뭐 보은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외국산일 경우는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 다음에 보면은, 이제, 원산지 표시 방법인데, 표장지에는 우리가 보통 물건 사면 다써 있죠. 근데,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표말을 사용을 하고, 요것도, 이제, 제작 기준이 있네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있고요. 뭐, 진열대라던가, 판매 장소에, 이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제 판매 장소에도 할수 있고 진열대에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이제 에, 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윗부분에 보면은 요런 표시판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된다 되어 있을까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지 이게 뭐 이렇게 단속 나왔을 때만 살짝 보여줄 거면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조금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시세는 점포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뭐 양식 어류 같은 경우는 뭐 납품 받는 데가 다 비슷하니까 그 가격대가 항상 비슷하겠죠. 꽃게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키로 2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이제 중앙 통로 쪽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사람이 이제 제일 많은 곳이죠. 확실히 폐류가좀 다양하고 종류가 많죠. 홍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국산인데 국산도 사실 이렇게 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좀 나오는 건지 이런 그런 표시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이 생태, 동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있죠. 생태나 동태는 거의 다 러시아나 이제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국내에서는 명태포획 금지가 되어 있죠. 여기서 알백기 생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장이 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어가지고요 장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가격을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로 판매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수족관에 붙어 있는데. 그 이제 일괄로 써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방어가 일본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썰어놓은 회들도 꽤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이 좀 있죠. 이 정도 크기는 재미 있네요. 막 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모듬에 같은 거 이렇게 썰어 놓은 게 있고요 또 이제 한 종류 어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시장을 보니까 방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큰 방어들을 대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포장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는 좀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좀 빠른 곳인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손질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의 생선은 손질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상태를 조금 잘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손질을 하고 또 판매하고 이제 회전율이 좋은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변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엄청 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보시면서 포장회를 구입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는 꼭 항상 오면 미노회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도 미노회 괜찮습니다. 여긴또 다양하게 있죠. 네 오늘 인천종합어시장 이렇게 한바퀴 다돌아 봤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지만 아, 늘올 때마다 이 원산지 이야기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